아우 진지빵 펴지. 응. 와 진수 아 리뷰하는데 옆에서 빵키 어떻게 아우 냄새 어? 어우 진수 아너똥산거 아니지? 아우 냄새 아우 냄새.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기 앞에 뭐 이상한 거 갖다 놓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로봇 청소기죠. <웃음> 누구나 보면 다 알겠죠? 아, 저희가 로봇 청소기는 진수 이 때문에 사용한지는 꽤 됐어요. 네, 근데. 준상, 잠깐만, 일로 와봐. 자, 지 때문에 저희가 로봇 청소기를 꽤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음. 아시겠지만, 진돗개는 털가리가 엄청납니다. 맞아요. 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거의 곱하기 10 하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음. 내려가. 이따 출연해 줄게요. 옳지. 제가 로봇 청소기를 기존에 이제 요 기종을 <웃음> 사용했었어요. 이제 브랜드 네임은 가렸습니다. 이걸 이제 사용한 지가 꽤 됐는데, 자꾸 에러도 나고 흡입력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보내줄 때가. 된것 같습니다. 살려주시라요. 이 친구를 보내주면서 오늘은 이 제품을 리뷰할 겁니다. 유진 로봇 아이클레버 지템이라는 음. 모델이거든요. 요즘에 이제 최신 제품 중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도킹스테이션 있고 음. 먼지 비움까지 음. 한 번에 되는. 그러니까 신경 쓸게 없더라고요. 요즘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맞아. 저희는 예전에 이거 할때한번할 때마다 비우고 한번할 때마다 비우고 그랬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거의 뭐한 3개월 동안 1년에 4번 정도만 비우면 된다고 하니까 먼지 통독 용량이 좀, 좀 커요 너무 편합니다 아이클레버 G10 얼마나 좋은지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같이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거 내리고 음. 일단 이거 내리고 내가 있어 너 도킹스테이션은 자 이제 요 제품이거든요. 왜이 제품이거든요 왜이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이 제품 사용하기 는 이유는 첫 번째 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음. 보통 요런 제품만 나와있고 도킹스테이션만 있는 것들은 뭐 30만원 50만원 60만원대가 많이 나와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돼있고도킹스테이션이 있고, 있고 먼지비움통까지 일체형으로 트윈원이 돼있는 것들은 보통 기본 100만원 더 시작해요 맞아. 근데 요거는 거의 그런 제품들 대비 반값입니다 일단 가성비가 좋아요 왜냐면 지금 나와있는 제품들하고 거의 성능이 더 우수하면 우수했지 떨어지진 않습니다 요 제품은 라이다 기술을 이용한 그 l d s 센서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그 자율주행에 들어간 라이다 센서 어, 네,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는 센서도 굉장히 많이 특자가 되어 있어서 앞에 장애물이 있는 점을 인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음. 아예 집 전체를 스캔을 떠서 모델링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예 사물을 인식합니다 모양을 음. 정확하게 뜨는 거예요 일반 로봇청소인 거 있잖아요 부딪히면 아, 뭐이 막혔구나 하고 뭐 돌아가구나 이런 방식이에요 어, 기존의 네. 거죠 근데 얘는 아예 스캔을 떠서 이런 모양의 가구들이 있구나 어떤 막힘이 있구나라고 인식해서 우회할 수도 있는 음. 그런 아주 똑똑한 제품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프리미엄 모델들이죠. 프리미엄 라인 업들 음. 그런 제품들이 다 똑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 왜이 제품을 사용해야 되냐 왜요? 이게 유진 로봇이라고 해서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그리고 독일의 밀레라는 가전업체가 있어요. 무려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서 이 유진 로봇에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이 지금 유명한 게 뭐냐면 국내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세계 2 0여개국에 이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제품인데 이제품인데 중견기업 제품이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구매목록 리스트에 한번 올려놓으시고 음. 비교해보세요 비교해봤는데 아니 기술력이나 뭐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없어 음. 근데 가격은 반값이에요 음. 아셀 이거 있어요? 없죠, 없죠. 근데 다라믄 이게 끝이에요? 예? 코스백에 장돼 있고 아니 싸고 규력 좀 됐지. 아, 남자들은 꼭 이렇다니까. 남편들 아, 남편들은 이러니까 부인들한테 음. 사랑을 못 받는 거야. 그러면 레이더도 돌아가고 막. <웃음>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청소기가 흡입력만 좋으면 뭐 해? 이렇게 청소기 흡입력 좋아서 쭉 가는데 뒤로 미세먼지 나오고 그렇게 어, 음... 먼지 잘고 이러면 그 먼지들 어떡할 거야? 그렇죠. 거야. 그런 이슈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근데 예. 이거는 중요한 게 사중필터에 헤파필터까지 어, 있어가지고 지로 배출되는 공기까지 신경 쓴 그런 제품이에요. 엄청 좋죠. 거기다 그게 끝이 아니고 11년 연속으로 세계 1류 상품을 선정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4년 연속 소비자 만족도 대상 제품이에요. 음. 너무 좋은 제품이죠 음, 그렇죠. 왜냐면 기술력은 똑같고 음. 가성비가 있으니까 바깥이니까 솔직히 가금비가 제일 중요해요 응. 저이 제품을 딱 까보자마자 느낀 게 있어요 응. 자자격당님 한번 느껴보세요 딱 보자마자 느낀 거 없습니까? 너무 응, 고급스러 그렇죠 어. 이뻐 다 이뻐 아니 깔끔해요 아... 나 솔직히 옛날에 뭐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안양인데 <웃음> 너무 좀 색상이 막 하, 좀 그래 근데 선택이 어디가 없었어요 왜저 당시에 나온 로봇청소기은다 저렇게 생겼었어 근데 정말 신통하고 그리고 금태딱 들어가 있고 맞아요. 너무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냉장고 같은 거나 뭐 세탁기 같은 거 선택할 때 우리가 뭐 제일 먼저 봐요 누가에 딱 본다고요? 음, 뭐? 용량하고 음, 그 다음에 뭐 봐요 디자인? 그렇죠! 음. 디자인이 엄청 중요해요 맞아. 집에 이런 게딱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 폼나잖아 근데 이런 게딱 <웃음> 틀린다니까? 아 근데 저 아. 보자마자 남자잖아요 맞아. 근데 또아우 예쁘더라고 그래서 음. 이게 요새 신혼 선물로 결혼 음, 어, 음. 선물로 1등이에요 어. 어. 가격대가야 있다 보니까 다른 음. 것들 100만원 넘어가면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50만원 대다 보니까 반값이다 음. 보니까 그런 음. 것들 한 두세명 모아갖고 음. 집들이 선물로 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이게 수리를 맡겨도 위탁대리점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진로봇에서 본사 직영으로 AS를 해주는데다가 음. 모바일 예약 AS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완전 좋죠 이게 너무 좋은 거야 한국사람도 손질이 더럽게 높아요 특히 나안나막안돼막 쉬운 날에 기다려야 돼그럼막 겁나 짜증나 편하다가 안 되니까 한 몇일정도 까먹어 맞아. 근데 바로 일단 예약 걸어 놓고 쉬면 되니까 어이거 너무 좋네 근데 뭐 저희가 좋다고 해도 성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맞아. 저희도 성능 안 좋으면 가만두지 않을거야 <웃음> 알고 계시죠 우리는 뭐 그런거 없어 막 들이받을거야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면서 요 제품들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저희가 자료도 좀 첨부해드릴거고 저희 청소되는 모습들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들 리뷰 영상 자 보시죠 보시. 제가 써보고 나서 정말 만족을 합니다 어. 이 청소기가 저희 마루가 나무바닥인 걸 자동으로 인식하더라고요 깜짝, 깜짝 놀랐어요 휴대폰에 완료가 됐다고 딱 뜨는데 그 얘가 스스로 여기가 나무바닥이라는 걸 인식한 거예요 대리석인지 뭔지 인식을 해서 당신네들 마루바닥이니까 물걸레를 빨리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알하면딱떼어주더요 어. 물걸레 성능이 정말 좋네요 왜 물걸레 성능이 좋은 줄 알아요? 왜요?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어쩐지 너무 반질맛이란 거예요 맞아. 물걸레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이 정도까지 좋나 그냥 끌고 다니기만 하는데 싶었지만 아니더라고요. 진도구랑 닦아주더라고요. 아, 역심나 뭐가 좀 다르다고 했어요. 아시죠? 시골에서는 흙이나 이런 게 많이 묻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걸레를 저희는 꼭 쓰는데 와 물걸레 성능이 진짜 끝내줍니다. 음. 오늘 어떠셨습니까어 이거 완전 신세계예요. 부모님한테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고 음, 음. 친구 지인들 집들이 선물용도 너무 강추합니다. 이런 완전 프리미엄급 어떤 모델을 보고 계신 분들 가격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음. 유진 로봇 제품이 와 정말로 괜찮습니다. 맞아요. 어, 리스트 업 해놓고 비교해보시고 다 따져보시고 사세요. 저희가 리뷰하는 제품이니까 막 사라 이런 얘기 잘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저 구매 리스트에 다올려보고 디자인부터 성능, 가격 다 구매 리스트에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따져본 다음에 꼭 합리적인 구매를 하는 그런 자신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가이드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